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흑역사를 함께했던 옛 동지 안태훈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태훈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 친구랑 같이 일곱 는 친구고요 갑자기 밤에 오라그래가고 왔는데 <웃음> 갑자기 목소을를왜 까는데 멋있어 보이려고 그 제가 예전에 하던 순자춘이라는 팀에서 랩과 뭐맡았이요 어. 힙합하는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좀 얘기해볼 <웃음> 뭐라 그래? 니네 힙합 안 하면 뭐하는데? 모르겠어 나도 나도 힙합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힙합은 아닌 것같 요즘에 힙합을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앨범 끝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술을 많이 먹었지 <웃음> 이거 끝나고도 뭐, 먹는 건가? 또 일해야 된다며 어, 일이 중요해 지금 여전하구나 오늘 <웃음> 진짜 자 어쨌든 <웃음> 아무거나 한번 틀어봐봐 뭐 <웃음> 틀어봐 지금 갑자기 <웃음> 소개도 안했는데 지금 뭐할 거라고 소개도 안했는데 오늘 안태훈씨를 모시고 진행할 내용은 안태훈씨가 또 힙합계의 e r 모십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써본 적 있니? 나 6.2. 나는 지금 깜짝 놀란 게왜 선이 없어? <웃음> 오늘은 좀 힙합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좀 어떨지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자 예, 안티온 쇼를 모셨고 오늘 저희가 진행할 내용은 샤오미에서 나온 QCI T1. 아 이거 엄청난 스테디셀러죠. 본적 있니? 샤오미가 들어는 봤어. 집에 샤오미 가전 제품이 하나라도 있어? 없지. 뭐지? 우리 상당 살짝 기분 나쁜데? <웃음> 너 집에 뭐 있어? 어 우리 체중계도 있어 아 그래? 요즘 살 많이 췄어 <웃음> <있었어>? ㅅㅂ <웃음> <뭔> 소리 <웃음> 네. 아니 뭐 오케이 아무튼 샤오미 사랑합니다 예예 네. 웬만한... 관계자가 보는 건가? 중국분이어 <웃음> 중국에서? <웃음> 아무 <아닌가>? 한국말로? 우리 체중 너랑 나를? 아니 중국에서...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아 그래? 어, 나다시 집에 가고 싶어 되게 <웃음> 그다음에? 요새 또 이제 한창 핫한 음... 소니캐스트 라는 회사에서 만든 디램이라는 이어폰입니다 이 마지막은 지난주에 리뷰했던 장안의 화제탭 태비 그래서 저희가 이 이어폰 세개를 같이 한번 비교해보고 저번에 저희가 태비 방송 나가고 나서 이 디램 이어폰에 대한 그 리뷰 요청이 굉장히 좀 있었어요 디램과 태비 QCIT1까지 해서 같이 이제 좀 들어보고 이어폰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힙합을 듣기 지금 적절한지 어 근데 진짜 힙합을 진짜 끄는지 관찰도 서는아 그죠 지난주에 메탈 엔지니어 김현승 감독님 오셔 가지고 메탈 끄는지좀 되셨거든요. <웃음> <웃음> 아이 그리고 오늘 오늘 힙합 아티스트. 아이 그리고 끌었어. 갑자기 너가 이런 걸 한다는 게너 원래 음악 하던 친구 아니었나? 나 그때까지 잘할 수 있다고 했잖아. 갑자기 낯선다는 게 무슨 얘기야 지금? 약간 조금 자랑스럽다 나는 아직도 네가 부끄러워. <웃음> 오늘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네. 우리의 흑역사로 한번 레퍼런스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음악이요? 왜냐면 아. 우리가 순자춘이라는 엄마의 이름으로 앨범을 내서 응. 누구도 디스를 못하게 하려고 왜냐면 엄마욕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잘안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 아 무풀보다 악플이 <웃음>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어, 나는 지금 되게 뭉클할것 같아 이거 들으면서 어. 혹시 울더라도 음질에 감동해서 우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 엄마 생각나서 가장 비싸보이는 걸 한번 골라보시죠 어... 이 친구가 제일 비싼 거 같은데? 가죽끈 도 있고 음 고급스럽죠 이게 약간 루이비통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내가 잘은 모르지만 블루투스는 모르는데 루이비통은 아니? <웃음> 하여튼 이게 1등 이게 2등 3등 그쵸 딱 봐도 테비가 그래도 좀 비싸 보이고 그 다음에 디램 그 다음에 샤오미는 그래도 뭐 조금 저렴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가장 익숙한 음악으로 정말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음, 이 이어폰과 이 이어폰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딱 느껴지거든요 우리 음악 좀 많이 들었잖아요 어우 그렇죠 안 들었네 <웃음> <웃음> 왜냐면 자꾸 네 목소리가 나오더라자 <웃음> 그럼 우리, 우리 노래 CD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웃음> 어? 이, 이벤트 한번 할까? 어떤 거? CD 동물그 CD를 못할까 <웃음> <웃음> 일단 그것도 부르야 되지 않나? 왜냐면 내가 봤을 때는 CD 랑 현금을 같이 드려야 될것 같은데 <웃음> 배송비 포함 CD 에다가 돈까지 드리고 <웃음> 나한테 음악을 들려줄 거면 결제를 하란 말이야. 아, <웃음> 어, 난 진짜 근데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 그 CD 를 선물로 드리고 싶을 때 CD 랑 CDP 를 같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요즘은 어, CD, 어, CD 플레이어도 CDP 가 조금 힘들지. 어, 그쵸. 음? 음? 음악이 들리는 거야? 음? 이거 지금 충전기에 꽂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그냥 음악이 재생이 막돼버리는 페어링이 자동으로 음 페어링이 뭔지는 알고 있세요뭐 <웃음> 좋은 거겠죠 <웃음> 살면서 블루투스 기기를 사용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솔직히 블루투스는 잘 몰라 우리가 블루투스로 앨범 된건 아니잖아요 그때 되게 아날로그였는데 야 그... 왜 이렇게 디지털로 바뀌었지? 야 그때도 작업하면 핸드폰으로 담아서 블루투스로 카우디오로 들었어 내가 들었어? 내차 탔잖아 딴 친구겠지 <웃음> 샤오미, 오케이. 들어보자. 순자춘이, 무슨 곡 들을까요? 우리 오랜만에. 어? 1번 트랙부터 들어요. 비가 와. 그럼 뭐냐면, 다 시작이 반이니까. 완전 좋은데? 우와. 되게 좋은데? 어, 좋으세요? 어, 근데 진짜. 엄청 좋은데? 이게 샤오미라고? 응. 음. 오. 음. 좋지. 야, 우리 이렇게 좋은 노래를 만들었구나. 우리가 막 홍보하지 말라고. 아니, 그니까, 아, 그럴라고 나온 거 아니었나? 니가 와서 무슨 구경을 보겠다고 그런 소리래. 아, 집에 한 박스가 그대로 있어 <웃음> 집에 짐좀 줄여야 그, 너 죽으면 내가 그대로 순장해 줄게. <웃음> <웃음> 박스, 그, 박스 채로 그냥. 아, <웃음> 순장과 주이의소 <웃음> <중이 웃음> 아 근데 아니 진짜 좋네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PCI-T1 진짜 역작 중의 하나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음. 이거부터 들려준 이유가 음.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점점 더 좋아지는 건가? <웃음> 아니 그거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랜덤하게 들려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약간 뭔가 그 스포일러 중인가요넌 <웃음> 그냥 충입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제일 비싸보이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오 이야 yeah. 순서 완전히 자 이거는 자 이거를 들어서 최대한 빨리 꽂주세요 귀에 왜? 전기통을 꽂 <웃음> <웃음> 어? 이제 연결되었습니다 했는데 <웃음> 되게 아기 목소리 우와! 우와 이거 대박인데, 이거 얼마야? 근데 일단 귀에 꽂았을 때부터 뭔가 애기가 좀꽉 차는 느낌이었어 어서세요세개다 들어보셨죠? 네, 세개다 들어봤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제가 아이폰 7을 쓰거든요 아이폰 7을 쓰는데 거기에 그 이어폰 단자가 없어 충전기 꽂아야 돼아 그렇죠 그런데 그충전기 꽂는 그 번들 이어폰이 네네. 1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1년 동안 이어폰으로 막 만들었어 <웃음> 내가 그때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선이 없어서 내가 더 신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 좋은 것 같아 아이폰 번들 이어폰 네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세 가지 제품도 어떤가요? 아, 그걸 1년전에 했어 지금. <웃음> 어. 뭐 다른 거좀더 들어볼까요? 지금 들은 두 곡은, 그러니까 네네. 첫 번째 트랙은 약간 밴드 사운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트랙은 좋게 말해 하이브리드고 나쁘게 얘기하면 족보가 없는 그 다음에 헤비 많아서 그런 거지. <웃음> <웃음> 내가 그래서 루돌프 갖다 버렸다니까. <웃음> 음, 역시 우리는 안 맞나 봐. 좀 힙합 들어볼까요? 힙합 사운드. 어. 오케이 오케이 조금 조금 알것 같아요 음. 랩을 너무 잘했어 그리고 이 트랙은 음. 네 보컬이 없어 <웃음> 그래서 너무 행복해 세이 어떠십니까? 이 친구 샤오미 친구는 그 힙합 들을 때 굉장히 약간, 약간 저음도 듣는 재미가 있어 확실히. 아 이거는 진짜 좀 저음이 좀 어. 빵빵하다는 느낌이 좀 있죠 그 저음이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부스트 된 느낌? 음, 음. 응, 내가 어. 1년 전에 그번들 리어폰을 생각해보면 그 친구보다 저음이 더잘 나온 친구 저뭐 힙합이나 뭐 이런 EDM 같은 거 들을 때 어, 굉장히 좀 듣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샤오미네 디렘 이 친구는 그냥 뭐 이렇게 골고루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어느 하나가 부스트 되지 않아 가지고 음. 듣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소리의 담백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좀 아, 담백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담백해요 아. 왜냐면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음, 네. 네, 그래서 저는 저거는 나쁘지 않아요 이 친구가 음, 음. 이 담백함이 음. 음식도 약간 뭐 짜게 먹는 사람 맵게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약간 막 후추도 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거좀안친 느낌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조금 담백하게 먹는 사람들 음. 그 느낌이고 어쨌든 요 친구는 확실히 맛집입니다 <웃음> <웃음> 다 좋아요 셋다 좋고 한데 성향이 완전히 성향이 달라요. 좀 많이 다르죠 네 이거는 음. 제가 힙합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친구한테 애착이 되게 가고 그리고 그냥 아까 전에 우리 밴드 음악 들었을 때 네네. 저는 이 친구도 굉장히 괜찮게 들었어요 네네. 뭐 어디 하나 막 이렇게 된와와 와 이런 게 아니고 음. 너무 저한테는 담백하게 들렸거든요 음. 그리고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약간 부스트된 느낌? 땜핑이라고 하나요? 이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럼요 땜핑을땜핑이라 아, 네. 하지 <웃음>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고 땜핑을땜핑이라 <웃음> <웃음> 하지 못하고 아버지 <웃음>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으쌰으쌰 으쌰 하는 근데 아, 사실 제 생각은 조금 다르긴 해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네. 태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전체적으로 뭔가 좀 부스트 되고 댐핑이 있다는 라 얘기가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셋 중에서는 가장 좀 해상도가 높고 음, 전체적으로 소리에 힘이 있고 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샤오미나 디램에 비해서 네네. 전체적으로 부스트 됐다는 라 느낌으로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밸런스가 평탄한 오히려 이제 음. 건강한 느낌은 음. 사실은 아그 친구인가요? 어 플랫한 느낌은 좀 이거라고 <웃음>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도 어. 내가 맛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가격을 좀 공개를 음. 하자면 이건 이제 정식 판매가로 11만원 아, 샤오미는 어, 3만원 음. 미만 그아 어. 아닙니다 어. <웃음> 아, 예, 예. 사실 한 3배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좀 힘들어서 <웃음> <웃음> <웃음> 결국은 이친구구은 어쩔 수 없이 또 힙합이었으나 <웃음> 아네 아, 그렇죠 이 친구는 얼마예요 궁금합니다 디램은 음, 지금 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선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뭐 해상도 같은 경우는 태비가 지금 좀 좋기는 좋아요 QCI T1이 지금 뭐한 2만 몇천원짜리 이어폰 치고는 해상도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튜닝적으로 저음이 잘 나오고 하니까 어, 굉장히 이거 좀 쓸만하다 D램은 제가 들었을 때는 어, 해상도는 뭐 QCIT-1 보다는 조금 좋고 태비보다는 조금 안 좋은 수준인데 저음이 좀 많이 빠져 있고 중역이나 고음에 좀더조비누가 많이 처진 느낌이에요 중역대나 고역대가 평탄하게 재생이 되는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소리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플랫한 사운드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저 오늘 완전 네. 잘못 들은 거네요 늘 잘못 살고 있어요 <웃음> 잘못 듣고 잘못 살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너 no, 잠깐 왜불러냐잠시말 <웃음> 이거 <이건, 그거> 끄고 다시 <웃음> 얘기해 <웃음> 저희 채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이제 봐야죠 <웃음> 본 적도 없는데 처음 와서 네. 어. 그런데 이거 계속 이어폰만 하시는 건가요? 아, 아니에요 원래 네. 저희 DIY 음향 채널이어서 실제로 뭐 본인의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그래서 할때 이제 음양 쪽으로 노하우나 그런 기술들을 원래 그런 쪽으로 콘텐츠 방향을 잡았었는데 초심이 잃었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에, 저기 이거를 보시는 네. 분들이 몇분 정도 계세요? 어 지금 그래도 지난 방송 이후로 어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고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제가 SNS도 안 하고 아 그죠 아, 그죠 네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왔는데 보니까 막 조명도 <웃음> 이렇게 있고 이렇게 네. 있어서 되게 약간 좀 되게 굉장히 부담은 되는데 네. 집에서 잘 나오긴 하시나요 요새는? 뭐 가끔 나오는데 그냥 산에나 가고 산보다 시원하네요 에어컨도 있고 <웃음> 실제로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도 만났고 제가 이쪽으로 지금 작업실을 이전하고 나서 처음 와보시잖아요 네. 네 반갑다 반갑다는 뭔데 지금? <웃음> 그래 아무튼 뭐 네. 자주 보자 아니 아니 자주 안 봐도 돼? 내가 이거를 보면 되는 거잖아 안 보셔도 돼요 <웃음> 오, <웃음> 본인 나온 걸 보셔야죠 <웃음> 이걸로 음악을 듣는 분들한테 제가 한 마디 해도 되나요? 어떤 장비로 어떤 기계로 음악을 듣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 음질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것 같아요 그냥 듣는 자기의 기분 상태 그러니까 마인드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음악을 들으면 사실 저도 싸구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어도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 잊혀지지 않는 추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로 귀에 꽂고 음악을 듣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항상 순간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웃음> 다시 산으로 가겠습니다 <웃음> 와, 근데 너 지금 이 비주얼에 <웃음> 아, 되게 은혜롭고 좋네요 네. 또 마침 마음에 드신다니까. 네네. 저 이거는 오랜만에 본 기념으로 선물로 드릴게요. 이거 저 주는 거예요? 네, 사실은 까만색으로 구입을 했는데, 박스엔 분명히 블랙이라고 써있었는데, 까보니까 하얀색인 거, 화이트인 거예요. 이 마음이 시커먼 거겠지. <웃음> <웃음> 나흰게 어. 좋다. 박스엔 블랙이라고 써있는데, 이렇게 내용물에서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지? 이거 폰트가 블랙이라고 써는니까 글씨가. 아, 근데 이거 되게 좋다. 어. 이거 나 주는 거야? 에 네, 쓰시죠 아 근데 이거 네. 내가 들었을 때이 친구 약간 나랑 좀 어울려 힙합 제가 힙합을 이걸로 다시 조금 하겠습니다 내가 힙합 앨범 나오면 좀 들으실 건가 들으실 건가 거 시비고는 거지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저 이걸로 좋은 앨범을 만들어 볼게요 아 이걸로요? 아니 까 이거 좋은 앨범 많이 들으세요 네. 이건뭐 녹음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하길 바란다 <웃음> <편한다. 웃음> 저의 첫 번째 무선 이어폰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문명의 혜택 좀 받으시고 행복한 마음도 좋지만 신문 좀 받아들여 보시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건데 전화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웃음> 나한테 전화를 받으요 <웃음> <웃음> <웃음> 제가 전화할 일은 없을 거예요 <웃음> 이렇게 이별 선물을 이런 걸로 쓰면 <웃음> 그럼 요새 이제 뭐 다음 앨범 활동이나 뭐 이런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국악으로 해서 음악을 국악? 네 국악? 그러면 안 되나요? 아니 지금? <웃음> 아 근데 제가 약간 국악하게 생기지 않았네? 국악 국악 무도한 사람인 것 같죠? 아니, 좀 종교적인 분위기가 있잖아 <웃음>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홍보 때문에 나왔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뭐 작업 시작도 안 했는데 뭐 홍보 때문에 나와요? 지금. <웃음> 그러니까 너 네. 내가 여기 왔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했잖아요 제거도 좀 믹싱도 네. 좀 해주시고 아니 그럼 뭐 언제든 저희 고객님 환영이시죠 얼마인데 <웃음> 국악과 힙합의 크로스오버 네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집에서 혼자 만들어봤는데 네. 이 앨범만큼 네. 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고요 이 앨범만큼 잘 만들 겁니다 <웃음> 잘 만들고 싶다. 어 이제 장보러 가려 그러는데 <웃음> 이미 김치찌개 먹은 <모은> 사람처럼 <웃음> 네. 안태훈 이름을 좀 바꾸려고 왜냐면 뭔가 네. 다 불태우고 싶은데 이름이 안태훈 이라가지고 아무것도 불태우지 못하는 거 같아 안태훈 아 근데 돼서. 그거는 네. 그냥 성격 타신 것 같아요 아 진짜 반박할 수가 없는 게 <웃음> 내가 이럴려고 부른 건가? 저희 사실은 오마... 저희 오늘 주제는 태비와 <웃음> 디레이였는데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QCIT1은 네, 잘쓰시고요 QCIT1은 오늘 같이 리뷰를 위해서 좀 들어보면서 어, 또 힙합이라는 장르에 굉장히 좀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QCIT1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태비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지난 방송 때좀 추천드린 장르들이 좀 있어요 조금 플랫한 사운드에서도 좀 즐길 수 있는 음악들 그 다음에 디램은 오늘 이제 들어보니까 어, 디램 같은 경우는 조금 보컬 중심의 음악들 왜냐면 좀 미들이나 하이대들이 굉장히 좀 부스트가 되어 있어서 좀 보컬 중심의 음악들이나 좀 이렇게 샤한 소리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조금 더 재밌게 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는 안태훈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방송이 너무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 사실 이번 방송을 준비하는 데 되게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걸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급히 이제 연락을 했는데 다들 이제 좀 바쁘시니까 네 네. 저도 사실 좀 바빴거든요 아, 저녁 7시에 섭외 전화를 해서 10시에 촬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네, 안태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이렇게 방송 나오셔서 네 분명히 혜택도 좀 받아보고 네, 선물도, 선물도 받아가고 선물도 그리고 너무 좋아요 네. 세계 다 좋으니까 항상 좋은 추억으로 음악 많이 뜨세요 아네네 네, 오늘 안태현님과 함께한 태비와 어, 디렘 QCY 네, QCY T1의 상종 세트 리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 타이틀곡은 엄마의 노래 네, 효도하고 계시나요? 주로 이제 효도 퍼포먼스 <웃음> <웃음> 네, 효도를 퍼포먼스로 하고 있죠 쓰레기는 부정할 수는 없죠 <웃음> <웃음> 저도 효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전 묻지 않겠습니다. <웃음>